음. 너무 안쓰러울 때도 되게 많아요. 이 아이를 위한 거라면 저는 오히려 다 내려놓으셔라. 음. 그 고민은 설계사 간다. 음. 대표적인 게 수족구, 음. 아나필락시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현되고 있는 상황과 맞느냐 음. 가장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받으시는 게 아까 설소대 부위계 이런 거를 포함한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담보요. 총 9개의 담보 중에서 6개 담보를 추천하시는 거? 그렇죠. 31주 이내 출생담보는 사실 많이 추천 안 됩니다. 신장시술담보, 어, 음. 팔대장애진단담보, 선천이상에 관련된 수술 음. 22주 6일 이내 가입이 가능한 담보들이 있어요. 음. 이거를 우리는 이제 태아특약 음. 이라고 말하죠 어린이 보험에 플러스가 되는 태아 특약 그러니까 만약에 22주 6일이 지나서 이 담보를 가입을 못 했다면 말 그대로 그냥 출생 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이 태아 특약이 뭐가 있냐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9가지 네,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어, 일단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 그리고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팔대 장애 진단 담보 그다음에 선천 이상에 관련된 수술 담보들 그리고 저체중아 출생 그 다음에 저체중아 출생 2번 일단 어, 신생아 질병 이번 일당. 장해 출생 담보, 새로 생긴 게 31주 이내 조산했을 때 진단비처럼 받으시는 담보 음. 이렇게 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가입해야 되냐 어, 응, 전체 담보를 없어. 가입해야 되냐 고객님의 니즈나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뇌성마비라든지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라든지 8대 장애, 선천이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필수라고 추천드려요. 음. 왜냐면 퇴아보험의 주 목적이에요. 음. 네, 그렇 않다면 이거를 그냥 배제하고 그냥 입원일당이랑 주요 진단비만 해서 어린이보험처럼 구성하셔도 된다고 음, 보는 거고요. 그럼 불필요한 담보라고 할수 있는 음, 담보들은 없을까요? 뭐 아예 불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어, 저체중아 이번 일당에 대한 논쟁이 좀 있죠. 저체중으로 태어났을 때다 입원하는 건 아니에요. 음. 몸무게만 미달인 경우는 입원 안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 쌍둥이들이 보통 이런 게 많죠? 어, 쌍둥이는 거의 한열팀 중에 아홉 팀은 저체중아인 경우 되게 많죠. 음. 워낙 영양분을 나눠서 음. 해야 되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조금 일찍 낳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쌍둥이 중에서도 입원을 아예 안 하는 케이스도 제고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음. 저체중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입원하는 건 아니지만 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큐베이터에서 음. 어떤 질병이 있어서 입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런 체중적인 부분 그다음에 영양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원하는 거다라는 케이스는 사실 며칠 입원 안 하거든요 음. 길어야 3일 길어야 3일인데 네 3일째부터 보장이 되는 거죠 같은. 그러니까 이 담보는 굳이 필요가 없어 음. 어차피 질병입원일당에서 보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음. 이단보도를 넣지 말고 질병입원일당을 든든하게 넣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음. 통계자료를 저희는 많이 참고를 하니까요. 그렇죠.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음. 내가 이 보험료를 내는 게 효율적이냐 음. 그 퍼센트적으로 맞느냐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제 역할이라고 보고 좀 공부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도 지금 참고하고 있 자료가 2020년에 발표가 된 거고요. 네. 기준은 2019년에 출생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온 데이터인데 여기서도 보면 저체중아가 출생하는 확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음. 근데 실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저체중아 출산율은 네. 계속 올라가죠. 추이가 올라가고 네, 있다. 네. 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미숙아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체중아 기준이 2.5kg 이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2.5kg 이하냐, 2kg 이하냐를 보험사에서 어 저체중과 극소저체중으로 나누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숙아라고 말하는 극소저체중하는 1.5kg 이 경우는 정말 거의 살수 있느냐 못 사느냐의 기록까지도 갈 정도로 근데 이 미숙아의 출산율이 점점 올라가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배가 늘었대요. 지금 음. 2021년 기준으로는 훨씬 더 많이 음. 늘어났다는 거죠. 대부분의 산모님이, 어, 전체 종가 나으실 수 있어요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 그러면 어, 질병입원일당하고 저체중화입원일당을 다 맥스로 가져가야 되냐? 음. 이거는 아니고 질병입원일당에 대한 한도는 적당하게 네, 우리가 병원비를 부담하는데 힘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저체중화입원일당은 퇴하기간만 납입을 하시거나 가입하고 1년 동안만 납입을 하시거나 둘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총 부담하는 보험료가 아주 비싸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라도 장기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저체중화로 출산을 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갔다가 중환 자실도 갔다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체중화 입원일당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뇌성마비 그다음 어린이 심장 관련된 팔대 장애진단, 선천이상 네. 거기에 추가로 저체중화 입원일당까지 네, 저체중화 출생담보는 안 넣으셔도 음, 음. 저체중화 입원일당은 넣으셔서 가성비 대비, 음. 보험료 대비 보장은 좀 든든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그래서 혹시 혹시라도 저체중아로 태어나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저체중아 입원일당 보장받을 수 있고요.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고 일반 질병 입원일당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고 실비 보장받을 수 있고 뭐 선천적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서 단기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 병원비가 없어서 고민을 하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음, 어, 성인보험에서 사실 입원일당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 없다. 아, 응, 이렇게 가는데 응. 태아보험에서는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네, 일단은 아이가 입원을 하면 음. 일단 부모님의 정상적인 생활이 안돼 특히나 어린아이가 입원을 하면 뭐 간병인을 고용을 하겠어요 물론 맞아. 간병인에 어, 대한 담보가 있지만 저는 사실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우리가 지난번 영상이었나?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어린아이를 음. 나돈 벌겠다고 음. 간병인한테 맡긴다? 음. 그런 부모는 사실 없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음. 없다고 보는 거고요 내가 아이한테 오로지 매달려서 음. 이 기간을 버티려면 또 실비나 질병 입원 일당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병원에서 내가 생활하는 비용이라든지 음. 약 비용이라든지 음. 이런 건좀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없어야 된다고 라 항상 생각하지만 이 직업적 특성상 음. 보상도 정말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어, 그리고 장기 입원하는 사례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잘 꼼꼼히 준비하셔가지고 음. 그나마 경제적인 위험에서는 조금 벗어나셔서 아예 치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신 되어있거나 잘못하게 되신 분들은 음. 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고객님들 거 청구하다 보면, 어, 내가, 아, 내가 요렇게 구성해드린 거 너무 잘했다. 음. 아, 정말 좋은 설계였다. 음. 그리고 고객님들께서도 너무 고마워 하시는 그런 음.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음. 그러면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를 반복하게 되는데, 음. 확률이 높지 않은 거는 버리고 가고, 음. 확률이 높은 부분은 제가 최대한 채워드리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음. 이런 고민들은 늘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태아 특약이 선천 이상 수술 담보예요. 선천 이상 수술 담보. 네. 음. 선천 이상 수술 담보를 이거 꼭 넣어야 돼요. 아직도 문의 주시는 분이 꽤 계시고 어, 어. 선천 이상 수술 담보가 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특정 선천 이상하고 어, 네. 그다음 다발성 선천 이상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음, 음, 음. 네. 다발성 같은 경우는 이걸로 다 해소할 수 있다 정도는 아니에요. 보장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금액이 뭐 30만 원이니까 아, 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청구해드리면서 또한번이 담보가 너무... 중요하다고 라 생각했던 이유는 퍼센트로 따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설소대 수술이거든요. 음. 수술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 국소마취도. 자리에서 바로 예, 네, 국소마취로 끝내버리니까 엄마는 마음이 아프지만 네. 크게 지장 없는 음. 네, 그런 부분이고 어, 최근에 제가 좀 청구를 해드렸던 게 부위계 부위계? 네 부위계는 뭐? 부위계는 귀 이쪽 앞에 보면 음. 여기에 이렇게 뭐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란 거? 네, 네, 네. 무독처럼 아, 귀 젖이라고도 하고 어, 스킨 태이라고도 하고 하나 있는 분도 있고 두개 있는 분도 있고 크게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랑하는 데 지장은 없고그 네, 그러니까 뭐 청력에도 지장이 없고 사랑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어렸을 때 요거를 이제 제거해주면 되게 좋은데 미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보장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용 코드가 되고 정형외과 아니라 성형외과에서 많이 수술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성형외과에다가 미용적인 부분 들어가니까 당연히 실비 안 되고 그쵸. 보장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을 음. 선천 이상에 대한 큐 코드기 때문에 음. 보장이 되요. 되는데 워낙 비급여 부분들이 많은 음. 음. 항목이다 보니까 실제 이게 수술비가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음. 케이스라서 어, 실비로 다 그게 해소가 안되거든요. 지금 자세대 기준으로 음. 하면 뭐 비급여 부분이 포함되면 30% 이상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입원을 안 하니까 음. 음. 네, 그래서 한도도 작고 그러네요. 통원 한도에서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이 설소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국소마취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는 음. 거기 때문에 제거하고 봉합수술하고 끝이고 네, 이거를 실비로 커버한다는 불가능해요. 다발성 음. 선천이상 수술담보를 가지고 계시면 음. 여기서 이제 30만원 그리고 실비, 수술비 부분에서 좀 보장이 되는 거죠. 내가 낸 병원비 100만원 넘는 거를 다 받을 순 없지만 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청구를 해드렸거든요. 음. 그 외에도 다발성 수술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빈번하게 주변에서도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담보를 추천드리는데 다발성이 아니라 특전선천 이상 수술담보가 사실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특전선천 이상 수술담보를 넣으려면 다발성 수술담보를 꼭 같이 넣어야 되는 구조거든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할 정도로 두 담보가 서로 연관관계 굉장히 있어서 둘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특전선천 이상 수술담보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계 비뇨기계 가뭐 그러니까 탈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소화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굉장히 심하게 울면 탈장이 올 정도로 위험률이 높은 부분이고 뭐 고환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환에 이상한 변형이 있다든지 고환이 하나 내려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특정 선천 이상에서 보장을 받는데 담보가 두 가지예요. 매 회마다, 연간 1회마다 지급되는 담보가 있고, 최초 1회만 지급되는 담보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같이 구성하면 첫 번째 500만원 보장받고, 다른 또 선천 이상 수술을 하게 되거나 제 2차 수술을 하게 되면 300, 연간 1회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그렇겠죠. 최초 1회 얼마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담보를 다해서 저는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어... 보험료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구성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담보고요. 그럼 총 9개의 담보 중에서 6개 담보를 추천 하시는 거 그렇죠. 31주 이내 출생담보는 사실 많이 추천 안 드리는 담보고 네.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어,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도 사실 보험료는 거의 얼마 안 하거든요. 태아 네. 기간이나 1년 이내만 납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입원일당을 굳이 막 맥스로 넣는 것보다는 네. 복층 설계를 통해서 위험률이 높은 부분 위주로 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체중아 출생담보랑 장애 출생담보는 많이 추천 안 드리는데 장애 출생담보 같은 경우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 있어요. 네. 뭐 주변에 이건 인해서 청구하는 경우를 봤다던지 뭐 본인이 어렸을 때 심장질환이 있어서 뭐 문제가 있었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 출생 담보 같은 경우는 여력이 되신다면 네, 준비하시면 너무 좋아요. 음, 네. 어떤 부분에서? 어 일단 장애 출생 담보로 제가 가장 많이 청구해드린 건 사실 난원공이라고 해서 음, 심방 중격결손, 심실 중격결손 이런 부분 많이 들어보셨던 음.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심실 중격결손 같은 경우는 좌심실, 우심실에서 이제 피가 이렇게 넘어 다녀야 되는 부분에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구멍이 있거나 모양이 기형이거나 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장이 이렇게 수축할 때이 음. 압력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류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어, 음. 제대로 되면 정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 그렇죠. 우심실에서 어. 좌심실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음. 오히려 역류하는 증세가 생기다 보니까 음. 압박이 더 심해지고 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심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고 해요. 이거를 만약에 어렸을 때 역류하시게 발견한다고 하면 이, 장애출생담보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가입하고 1년 이내에는 요 담보로 인해서 좀 든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 중에 우리가 심부전도 발병할 수 있지만 부정맥이 유전적인 원인이나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병되는 케이스가 워낙 많이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음. 태아 보험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아니라 심혈관 진단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예. 의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제 단점은 비싸죠. 보장 범위는 늘어나지만 <웃음>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실제로 30세 만기를 제가 봤더니 다섯 음. 배 차이가 나요. 몇 가지 항목 때문에 다섯 음. 배 보험료를 내야 되냐? 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대로 준비해 주신다면 선천적으로 발현되는 부분까지는 커버할 수가 있으니 음. 강력하게 추천드리기 보다는 어떤 게더 고객님한테 효율적이냐는 아직까지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 여기서 내가 다른 부분을 낮추고 이담보를 높이기 위해서 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음. 전문가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여력이 있다, 납입 여력이 있다 음. 그러면은 너무 과다한 보험료를 내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신생담보들에 대해서 는 저희가 고민하는 담보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담보는 사실 불필요한 담보로 구분하기도 뭐하고 필수 담보로 구분하기도 뭐한 음. 선택적 담보 안에서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온 담보인 건 맞거든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같이 함께 나누면서 네, 네. 여유가 되는 부분 안에서 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꼭 추천드린다면 아니다 네. 그러면은 보상청구 진짜 많이 하시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이외에도 이 경험적 데이터라고 저희가 구분하는 음. 이 데이터가 결합돼서 그 안에서 가성비를 자꾸 따져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태아담보를 준비했을 때 음. 가장 많이 보장 받았던 보장 담보들 음. 사례들은 어떤 부분들이 음, 이 태아 특약에서요? 음. 전체적으로? 음, 전체적으로요? 이번 일당이죠 2번. 아, 가장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받으시는게 아까 설소대 부위계 이런거를 음. 포함한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제가 이 담보를 이것 때문에 준비해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게 이제 뭐 사경이나 사두증 아직까지 고민이에요 사실 확률이 높지가 않아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사실 예비 아빠 예비 엄마여서 아, 이게, 이게 조심스러워요 어, 아, 그래도 네. 아,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보장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게 뭔지는 이해하셔야 이 담보의 필요성을알수 있으니까 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들한테는 이런 위험률에 대해 얘기하면 음. 크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아 그렇구나 아 네. 네. 그러니까 남의 얘기처럼 일단 음. 들으시는 부분이 있고 이건 필요하겠네요라고 끝나는데 엄마들이 이제 탄식부터 들려요 음. 아 그렇구나 어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웃음> 걱정이... 이해는 충분히 시켜드려야 되는데 에휴, 너무 걱정이 되는 이게 영향이 있으실까 봐 근데 이제 위험률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좀 말씀드리면 사경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청구권 경험이 몇번 있다 보니까 이 경우는 목이 한쪽이 이제 약간 긴장이나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이렇게 목이 반대로 올라가는 아네 이렇게 이렇게 되죠. 네, 네. 근데 신생아가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세요. 제 고객님의 경우에는 재우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이 아이한테 맞지 않는 자세가 계속 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사경을 진단을 받으셔서 이 사경 같은 경우는 심한 장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하지 않은 장애, 그러니까 일반 장애로 들어가거든요. 조금 혼돈되실 수 있는데. 네. 장애랑 장해는 달라요 장해는 치료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가입금액 최대한 1000만 원을 가입했을 때2 20 0인 2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구멍이 있는 경우 손가락이 붙어있거나 사격 이런 거는 심하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200만원 지급이 되고 실비에서도 나가고 입원일당이 있다면 입원일당에서 나가고 이렇게 보장을 받는 고객님한테는 참 다행인 건 네. 이제 한 번으로 진료받고 입원해서 뭐 치료하고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음. 음, 사후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길게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받는 장애출생담보나 이 금액이 역할을 충분히 할 금액인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음. 모든 고객님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음. 나이가 많은 산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음.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음. 고위험 산모님들이라던가 네. 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추가적인 대안들이 있고, 네. 뭐, 쌍둥이라던가, 음. 또 이런 거는 또, 또, 케이스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제안 드이게다 달라요. 그래서 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음. 저희가 지금 뭐, 기성복 만드는 게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정말 세부적으로는 다 다르세요. 담보가 완전 똑같이 정형화돼서 들어가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러니까, 산모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음. 정보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음. 블로그며, 카페며, 유튜브며, 너무 많다 보니까, 음. 너무 혼돈스러워요. 저는 사실 여기서 뭐, 이 기준이 맞다 저 기준이 맞다라기보다는 아 이런 단보들이 있구나 이래서 준비하는구나 를 먼저 알아놓고 또 들으시면 더잘 들리시겠죠 유튜브에도 보면 저희는 알잖아요 저희는 영상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걸 마케팅으로 찍으신 거구나 음... 아니면 정말 전문가시구나 네. 를... 느껴지거든요.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거 가르는 기준도 저희가 보험용서가 좀 알려드리면 음... 이 담보가 어떤 질병을 보장하는데요, 어떤 질병일 때 보상해주는 담보인데요,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유해서 들을 수는 있으나 이게 실제로 자기가 보상 케이스를 경험해보고 공부해보고 그 담보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는 분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보에 대해서 쭉 그냥 리뷰해드릴 수는 있는데 음... 이 담보를 만약에 뺀다면 이걸 대체하는 역할은 뭐가 있는지. 막 여... 여기저기서 다 보장이 나와서 과하진 않는지 이름은 다 보장되는 것 같은데 어, 혹시라도 실제적으로 보장받기는 되게 어려운 건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음. 대표적인 게 수족구, 음, 음, 음. 아나필락시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현되고 있는 상황과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맞지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죠.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백신 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나, 나쁘다. 음. 어, 좀, 너무 우롱한다? 음. 물론, 백신을 맞았는데 쇼크가 올수 있어요. 음. 왔는데 거기서 음. 또 담보에 해당하려면. 맞아요. 네, 담보도 달라요. 음. 수족구 음. 같은 경우도 발병률은 굉장히 높은 항목이에요. 저희 아이도 두 번이나 걸렸었고, 음.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것만 네 가지인데, 음.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현되고 있는 수족구의 바이러스의 이름이 콕사키. 약관상에 보면 엔테로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지만 주로 발현되는 거는 이제 엔테로바이러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약관에 해당돼서 보장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눈 가리고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가입을 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이, 이 영상의 진정한 취지는 좋은 설계사들을 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태아보험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입 정말 중요한데, 음. 가입보다 중요한 게 관리다 보니까. 그 전문가님들을 가릴 수 있는 눈을 좀 해야 하는 드리고 싶은 의미에서 이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음. 그런 의미에서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이런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아보험은 금액이 크지 않은 반면에 너무 많은 담보 안에서 결정을 다 감당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있으세요 태아보험은 우리 담보 188개 잖아요 음. 그것도 현대해상 담보만 이거를 다 파악하려고 하시고 다 설명 들으려고 하시고 여기서 100원짜리 뭐 천원짜리 뭐 하나라도 더 조율해서 내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를 너무 깊게 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사실은 되게 힘들어 보여요 본인을 너무 자책하시더라고요 음.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죠? 음. 너무 안쓰러울 때도 되게 많아요 이 아이를 위한 거라면 저는 오히려 다 내려놓으셔라 음. 그 고민은 설계사가 한다. 음. 그리고 그 고민을 설계사가 책임지기 위해서 음. 청구 관리나 유지 관리까지 같이 도와드리는 거다. 그리고 음. 저도 그 시기를 놓치시지 마시라. 일차계약 음. 검사 전에 음. 딱 마무리 해놓고 편안한 음. 마음가짐으로 퇴근만 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폐화 네. 특약에 대한 네. 이야기들. 네. 보상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에 태아보험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예비아빠, 예비엄마들한테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